치키 치키 치키기 와시오다 와시다 무시로 3층이야 오 여기는 뭐야? 쇼핑센터 같은데? 변기가 없어 여기는 오. 뭐야 너 뭐 어, 전화감이었어? 여기는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불기란 얘가 어 키다 오케이 구이지 아저씨 한번 갔다 왔어요 어 왠지 어 보석이다 2층에 왠지 물이 새고 있는 거 보니까 물을 잠가주면 오기다 오기 물방울 다이아요 일단 가보자 저기 지금 3층 위에 뭔가 있어 우와우 귀신이야 경비경 귀신이다 엘리베이터 키를 갖고 있어 뭐야 이 아저씨 이 아저씨 겁쟁이야? 여시 겁쟁이인가 봐. 에우. 히유. 어 키다. 빨리서 여자 줄자. 오케이. 어 뭐야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 돼? 난 모르겠네. 어안맞아 이건다이아몬드고아이게스타일아기 d 이양 이. 달라 여기 다 이. 아몬드네 아예 루 이. 이군 이. 들어가겠는데? 음아하하아하하어 o 트를 주네 d i a m 왜? 나도 귀신이라고 야 니가 그걸 왜 가져가? 니가 그걸 어가주가이 자식아 일로 와이놈 자식아 집을 시켜 줄 테니까 집을 시켜 출 테니까. 유후. 자, 하트 키다시 찾았어. 하트가 여기 있네. 렛츠 고, 루이지군. 어 예. 오. Yeah. 오. 우와. 엄청 많다 돈. 너또 친구들 부른 거야? 얘는 네 뭐야? 베이비들이야? 뭐야, 니네들 너무 쉽잖아. 우와. 나딱 걸렸어. 어디가 어디가? 오예. 자 루이지군이 잘해주셨어. 자 다음은 스페이드요. 스페이드는 위에 있었어. 음, 금방 될 것을. 뭐야 뭐야 왜 oh, yeah. 왔어 오케이 클로버 클로버 다운 스테어 밑에 밑에 밑에 oh. 오 뭐야 갑자기 오호 오호 아이 문을 열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하 우리 스타일 줄려나 아, 그렇지. 저 이제 다시 가볼까? 어, 뭐야? 뭐, 뭐, 뭐? 달려, 달려, 루이지! 루이지, 달려! 아이쿠고? 뭐야? 오, 얘는 뭐 이렇게 커? 오, 엄청 세게 생겼는데? 야너 엄청 세게 생겼다. 오케이. 얘는 안돼 왜? 오. 저기 보면 그렇지. 얘는 꼬리는 조금해. 꼬리 를 잡는데. 빠우, 빠우, 빠우, 빠우. 나타나기만 해봐 빠오! 빠오! 빠오! 의자도 부셔 그렇지 하하하 이정도는 뭐 깜이지 어! 저분 넌 푸른 녀석이군 그려 용케 붙잡았어 아주 좋은 연구 샘플이 되겠어 그 기.. 개세로 그 개세로? 그 기.. 기세로 계속 분발해주게나 헤헷 헤헷 헤헷 왕을 잡으러 갑시다 스스오 오호 아무래도 루이지로 싸워야 겠나 보다 오우 노! 아얘 물총 쏘는구나 괜찮아 우리 루이지는 끝 없이 나올 수 있다고 이제 알았어 아 선글라스 까차차차 선글라스를 깜빡했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냥 빨아야 돼. 그냥, 그냥 빨아야 되네. 부쉬, 부쉬, 부쉬, 부쉬. 부쉬가 중국말로 안돼용가? 부쉬, 부쉬, 부쉬, 부쉬. 그냥 석션을 빨았어야 됐어. 이렇게 피해. 뭐 한번 하는거 알고나면 뭐 뻔이지 일땡이야 이아이 들어와 너무너무 커 들어와 뾰로롱 유후 잡았어 잡았어 2층을 갈수 있게 됐어유후 루이지 잡았다고 잘했어 루이지 야, 여기 청소 한번 싹 해줘 가자. 이거 가지고 와야지. 이지 쳐진 거야? 오케이. 어,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케이. 뭔가 숨겨진 장소를 찾았어? 아, 이거 모르겠다, 저거 먹는 거. 어, 아, 2층. 예, 오예. 자, 우리 이제 2층도 갈수 있게 됐어. 루이지군, 이제 엘리베이터 2층에 로비로 풀로도 갈수 있게 되었구만. 응? 모처럼에 기회니까 2층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나? 오케이. Okay, 한번 가볼까? 녀녀녀녀